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9일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한한 달쯤 됐을까요? 저 위쪽 지방에 계신 어느 남자 사임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소장님,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에서 감정평가액이 커서 청산금을 돌려받았는데요. 이거는 세금을 언제 내는 겁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대 이렇게 쭉쭉 나누어서 받았는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이걸 샀다라고 하면 이 청산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팔았던 그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사가지고 내가 이제 중공을 하고 입주를 하면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1주택이라도 이걸 냅니까? 아니면 뭐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냅니까? 이거 뭐 내면 누가 내는 거예요? 중간에 사고 팔면 세금을 누가 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계산은 또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답변 받은 내용을 이제 저한테 보내 오셨는데, 받아온 그 답변은 또 보니까 국세청에서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다 못하시고 그 미흡한 답변을 또 주셨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아 이거를 한번 좀 공유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정리 잘돼 있는 또 내용을 그 사장님이 찾아서 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 요 입주권에 돌려받는 환급금에 해당되는 그 청산금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이제 내야 되고 누가 내고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제가 납부 시기인지를 오늘 정리를 끝을 냈거든요 그 사장님하고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전화로 한번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는 데일리 NTN이라는 이 사이트에 어, 서민해 세무사님이 올린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게 많아서 이거는 꼭 공유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지금 올려드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요 실예를 그냥 글로만 쭉 읽으면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카운티가 거제이고요 레이카운티 거제 레이카운티 비례율이 현재 200%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조합은 분양가가 8사 타입이 평균 3억 2천 3백 5십 1만 4천 0백뭐 하여튼 몇십 원이었어요. 이제 끝다리까지 다안 외워지는데 이게 평균 조합은 분양가 였습니다. 뭐 이렇다 하면 내 비례율이 일억 감정평가액이 1억 6천 0백만원만 된다 해도 여기는 비례율이 200%니까 이 조합은 분양가보다 어, 내그 권리가가 더 커집니다. 이게 더 커지거든요. 곱하기 2를 한 금액이니까. 그 이게 곱하면 3억, 한 3천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평균 분양가보다 커지죠. 이럴 경우에는 단돈 뭐 몇만 원, 몇백만 원부터 쉬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어, 예를 들어서 한 2억, 2억 한 5천 정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2억 5천이면 권리가가 5억이거든요. 5억. 5억인데 조합은 분양가는 빼기 한 3억 2 5 0 0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1억 7 5 0 0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합에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데 요 밑에 내용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난리 나실 분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다 사고 팔고 해서 이렇지 정말로 난리가 날, 날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분들이 이제 국제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를 해주셨는데요. 요거는 2020년, 여기 보시면 작년 3월 27일 날 기고를 한 겁니다. 기고 날짜가. 요렇거든요. 요런 상태라 감안을 하시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고를 했는데, 여러가지 이제 뭐 세금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평가액 그걸 권리가액이라 하거든요 종전자산의 그 평가액 감정, 감정평가액 거기다가 비례율평게평가액입니다 권리가입니다 그게 어, 그 감정평가액이 관리처분에 따라서 이제 신청한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적을 때는 적을 때는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돈더 내면 사신 분이 더 납부한 거를 지득가에게 포함을 해서, 지득가에게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다라고 해놨고에. 근데 이제 다만, 어, 납부를 안 하고 돌려받은 경우에, 반대 경우 청산금 수령한다 되어 있죠. 더클 경우에. 돌려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 이럴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종전부동산을 제공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청산금을 수령하여 유상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수령청산금에 대해서 세법상 이제 과세 이슈를 지표보자 이래 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가 했더니, 어, 아까 감정가가 1억인 사람은 비례율 200을 곱해도 2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1억 2,300을 더 내면 돼요. 이 내는 거는 중간에 사고 팔아도 사신분이 더 내면 되고 요거는지득가액에다 보태지갖고 계산을 합니다. 신경 쓸게 없는데 아까 감성가 2억이었던 사람은 이게 4억이 되었죠. 분양가가 만약에 뭐 3억 2천이라 치면 1억 한 8천에 대해서 돌려받은 거는 이제 과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내느냐 돌려 보겠습니다 한번 자 먼저 기준일이 언제냐 어마무시하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집은 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레이 카운티가 비례율이 높은 부산의 대표 지역 대표적인 또 다들 알고 계시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예시를 들겠습니다 어 레이카운티는 그 관리처분이 2016년도 5월 4일 날 났거든요.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이때부터 이주를 하잖아요. 이주할때 안에 있는 원조아 분들 집큰거 가지고 계신 분은 피를 제가 그제 이 구역에 그때 이제 2016년 6월 23일 날 그게 개업을 했었어요. 요때 이때. 이때 피가 한 9천에서 9천 5 0 정도 했습니다. 이때 그 어, 안에 집이 이제 큰 거. 뭐간평한 2억 5천짜리, 뭐한 2억짜리 이런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팔고 나가신 경우에 요 주택 하나만 갖고 계시면 부엌이 아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부엌이 아니까 진짜 신경 안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원조합은 이신데 1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언제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그 1주택이면 되느냐. 어마무시 중요하겠죠. 2016년도에 내가 팔 때는 그집 하나만 있어서 뭐 비과세였다. 이러면 나중에 입주해 가지고 그때도 그냥 요집 하나에 비과세로 봐주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취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물론 그 환급받는 거 외에 나머지를 그냥 관리처분인가일까지 2년 이상 주택으로 거주했고 다른 집이 없고 9억을안 넘고 이럴 때는 다 비과세로 팔고 가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청산금을 아까 돌려받는 거 있죠. 2억짜리가 4억이 돼서 한뭐한 뭐한그 조합은 분양가보다 더 커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날짜가 적용이 되느냐 하면 내가 팔았던 이 2016년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청산금을 지급받는 그 시기는 우리가 계약금 남들 낼때 10% 받고 남들 중도금 6번 낼때 청산금 나는 10%씩 추가 분담금의 10%씩 60% 돌려받고 입주 때 잔금 칠때 추가 분담금의 40% 뭐 30% 잔금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금 10% 10% 60% 30% 이렇게 쭉 남들은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 장금 칠때 나는 10% 받고 또 10% 10% 10% 10%, 10% 마지막 30% 요렇게 돌려받는단 말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때마다 양도가 발생했냐 그거 아니고 해. 언제 몽땅 모아서 내가 양도한 걸로 보느냐 하면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때를 양도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웃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물론 물론 뒤에 글로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새 이 구역을 팔았습니다. 뭐 언제 팔든 하여튼 팔았습니다. 원조아 버이신데다 팔고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을 한채 현재 사는 거 빌라 자그마한 거그 당시에 사가 이사를 갔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올해 만약에 뭐 다른 분양권을 또 하나 더 사놨고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뭐또 뭐 조그마한 아직 진도 빠른 쪽에 또한 뭐 2, 3억짜리 하나 더 사놨습니다. 레이카운티가 2023년 어, 만한 12월에 입주를 한다 치면 이전 고시일이라는 거는 입주한 이때가 아니거든요. 요 조합원에 새로 사신 분의 승계 지득일은그새 아파트 그 지덕 그 잔금 기준일은 언제냐면 하 사용승인일이 기준일이에요. 사용승인일 승계 조합원에그 신규 주택 지득그 기준일은 입주권은 그전에 샀지만 요 사용승인일이 그 신규 주택의 지득 기준일이 되거든요.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거는 사용승인일인데 요때요거는 양도 기준일이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그 이전 고시 그 기간이에요. 이전 고시가 막 떨어지고 난그 다음날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이 치드 몇달 걸리거든요. 이전 고시일이 그그 그 다음 날이 치드 기준일이니까 요날 기준으로 옛날에 집 팔았던 그원조합원들이 2023년 그 말부터 그 레이카운트의 이전 고시가 떨어지는 그 날의 다음 날요 현재 집이 3주택이라 하면 요 때도 아직 부산이 조선지역이다 이러면 중과세율로에 돌려받았던 요 청산금 총액 계약금 중도금 뭐 장금 그의 남들 낼때 내가 돌려받았던 그 추가분담금 그거에 대해서 중과세율로 세금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설명해놨는 가 한번 볼까요?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급받은 청산금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가가 4억이 됐어요. 2억짜리 간평이 근데 분양가가 계산하기 좋게 3억이라 할게요. 1억에 대해서 이게 청산금이 1억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1을 기준으로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하고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을 하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다 계산을 한다고 돼 있죠? 신고 납부 의무는, 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제 그 안에 60일 안에 이제 그 양도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청산금에 있어서 양도 시기는 굉장히 어마무시, 너무너무 무지막지 중요한 거건데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날이냐, 보겠습니다. 최근 대금을 청산한 날을 청산금에 양도일로 본다는 기존 예규가 삭제됨에 따라서 최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하면 몇 년이 지나갖고 청산하는 데도 있거든요. 요게. 저, 뭐, 문현동에 있는 뭐, 뭐, 그런 데는 7년, 8년째 돼도 대금 청산이 다안 끝난 그런 그 재개발 그 지역도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이게 그냥 폐지가 됐어요. 그래가 요거는. 어, 그래서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일의 다음 날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게 픽스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실무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도 않고 청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기 전이라도 양도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나와있죠. 기준일 언제야? 청산금의 양도 그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요날 현재 원조합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요 숫자 다 카운트해서 요때 조정지역이다. 중과세율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뭐쉬이이 쉬운데 얼어보이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 그럼 이건 누가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이거는 별 100개입니다. 별 100개 종전 부동산 소유자는 원조합원이랍니다. 원조합원. 원조합원. 그러면 얼마 전에 거래됐던 어, 그 레이 카운티 뭐 저한테도 그 물건이 나와 있었지만 다른 데서 거래를 완료를 한 그런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였냐 하면 감정가가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감정가 2억 3천입니다. 그럼 곱하기 비례율 레이 카운티는 2 0 0예요 감정 권리가가 4억 6천이 되겠죠. 4억6,000. 이 4억6,000짜리를, 이 4억6,000짜리를, 예. 조합 분양가는 3억2,000, 한700 정도였어요. 끝다리 뭐 몇십만 원 있는데. 뭐 여기 빼기를 하는 거죠? 빼기. 4억6,000, 빼기. 3억7,000. 한 9,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네요. 9,000만 원. 뭐, 이게 피가 뭐, 한 8억5,000에 예를 들어 거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8억 5천에 거래를 했어요. 이렇게 이 물건이 나와있을 때 어, 다른 그 물건은 피가 감정가가 한 8천 아니 아니 9천 한 7백 정도 되는 거는 이거는 곱하기 비례율 200% 해봤자 감정가가 2억이 안되잖아요. 그죠? 권리가가 2억 미만이죠. 1억 9천 뭐뭐 9천 7백 곱하기 하면 1억 9천 한 4백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맞죠? 그러면, 어, 아까 2억 3천짜리는 내가 2억 3천을 돌려봤는데, 아까 간평 9,700짜리는 9,700만원만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파시는 매도 사장님이, 아, 우리 거는 감정평가액이 커서 나중에 집한채 가격 치면 어 9,700짜리 이거보다 훨씬 집이 싸게 치니까 피를 나는 더 받아야 됩니다. 이래 8억 5천에 팔은 거예요. 감자가 큰 거를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팔은 거예요. 나중에 환급은 피를 8억 5천원 줬지만 사가시는 분이 이제 그 환급받는 돈을 다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돈을 목돈으로 미리 매도한테 8억 5천에 포함해갖고 준거예요 이거는 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양인들은 브리핑을 할때 그러면 8억 5천에다가그 다음에 감정가 2억 3천 더하면 매매가가 더 커지고 취득세도 커지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3억 그 7천이면 3억 7천에다가 어 그냥 8억 5천 더해서 요렇게 집값 한 채입니다를 안하고 브리핑할 때 피가 8억 5천인데 어 권리가가 2억 3천을 한번더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8억 3천 빼기 2억 3천 해가 피가 그냥 6억하고 똑같습니다 6억 한 2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감정평가 크니까 이건 굉장히 유리한 물건이에요 이렇게 브리핑을 한단 말이지 에 사시는 분은 그 말이 옳아요. 8억 5천을 주지만 그냥 막 6억 한 2천에 사는 거하고 집한채 가격에는 2억 3천을 돌려받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은 그 청산금 지급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사가 있는 내가 매수가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8억 5천 줘도 2억, 5, 2억 3천을 제하는 거 같아요. 집한채 가격은. 근데 파신분은 요 파신분은 이 8억 5천 안에 2억 3천에 대한 아까 조합은 분양가보다 초과하는 이 9천만원에 대한 아까 양도세가 이제 나중에 내한테 납부 의무가 있는데 청산금 9700이잖아요. 내한테 납부 의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1주택이 아니다. 지금 말고 그죠? 나중에 2023년도에 집이 만약에 내가 그때 한두 채나 세 채됐는데 나는 다 팔고 머릿속에 이미 지웠어요. 레이 카운트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집이 세 채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중가까지 돼가지고 양도차익 9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한부다리 내라고 날라온다는 얘기지. 그때까지도 내가 마 무주택이든지 그냥 1주택이면 상관이 없는데 날라온다는 얘기지. 이해를어지않는 말입니다. 이해 가 되시죠?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그 사장님하고 정리해가지고 받으면서 이게 난리 날 분이 한두 분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설명을 드리면서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금방 설명드린 거를 머리에 이제 딱 입력을 잘 하셔가지고 올려놓은 글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청산금을 2회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세종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미수령청산금을 양수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가 있다. 이게 지금 당장 거래하고 있는 레이 카운티의 조합은 입주권 승계조합원들 아닙니까? 그죠? 다 비례율은 지금 뭐, 분양가보다 높다. 감정가가 1억 6,500 이상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요, 요 내용이. 그럴 경우에 매도인은 조합은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와 더불어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입주권을 팔았어요. 비과세 아닌다음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더불어요. 청산금에 대한 거 돌려받는 거 권리까 조합은 분양가보다 추, 초과되는 그거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발생을 하죠. 뭐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최종적으로 청산금 수령한 건 매수자인데 매수자 통장으로 앞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왜 매도자가 납세의무가 발생할까? 이게 다솔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요. 청산금은 원 조합원이 정전 부동산을 원래 있던 집이나 땅이나 뭐 전이나 답이나 빌라를 사업시행자 그 조합에 제공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받은 대가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그 헌집 주는 게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요 일부 내가 파는 거는 매도자한테 받아서 요 양도세 낼 거고 요 위에 해당되는 요거는 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그 조합에서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환급금으로 조합이 매수고 내가 매도를 하는 매도를 보고 이 양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나누어서 조합은 분양가 안쪽에 권리가는 사간 승계조합원한테 매수인한테 팔고 넘치는 거는 돈은 매수자 통장에 들어가지만 내가 조합한테 판 거하고 똑같고 조합원이 현재 상 매수자 통장에 넣어주는 그 돈을 나는 미리 프리미엄으로 매수자한테 다 받아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뜻입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받은 그 대가 중 일부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매도인은 조합원 입주권 매매 계약 시 거래 가액에 향후 수령할 청산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미리 매수자에게 그 내꺼 지금 입주권 사가는 사람한테 향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이제 그 매수자가 수령할 거기 때문에 매수자인 성계조합원이 사업시행자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기속자는 원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은 입주권 매수자인 승계조합은 한테로 못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유리하겠나 감정가 1억이든 감정가 2억이든 감정가 상관없이 똑같이 프리미엄을 억으로 계산해가지고 샀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물건 산 사람 중에 똑같은 감정가다. 그러면 돌려받는 게 피해가 똑같다라고 하면, 감정가 1억이고 2억이면 돌려받는 건 2억짜리가 비례율이 올라가니까 그냥 피해를 사억 주고 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맞죠? 감정가 큰 거를 사는 경우에 매수는 아무 부담 없습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대신 1억 더 돌려받는 대신에 피를 6억 내라 이러면 줄거다 줘버린 다 줘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목돈 주고 푼돈 돌려받는 건데 피는 감성가 크나 작으나 똑같고 그냥 피는 똑같고 감성과두 배다 이런 걸 고르는 게 최고의 그거죠. 이렇게 팔 사람 잘없겠지야감성가내거 1억 더 받으니까 권리가내거 높으니까 피더 내놓으세요. 이런 분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유리하니까 뭐 무조건 뭐 매수 네 내거다안가가나돈다 내놔라 이런 분 많거든요. 그분 자기 나중에 세금 왕창 왕창 내는 거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세금 많이 냅니다. 그죠? 뭐 그뜻입니다 변경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수 쪽으로 매도자가 다 냅니다. 그 다음에 지급받은 청산금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떤 경우냐? 양도일 현재. 이 양도일 현재입니까? 먼저 요조합은 입주권, 원조합원이 제일 처음 승계조합원한테 넘길 때요때가 관리처분 기준으로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팔때 먼저 비과세가 적용이 됐겠죠. 그죠 그래놓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 및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어 권리가액이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청산금 수령분에 대해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권리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으로 초과금액에 대해서 일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0천팔대도 아까 이게 비과세여야 되는데 나중에 이전고시일 기준 그 다음날 이때도 다른 집이 없어야 청산금에 대해서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한번 볼까요? 주택 보유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보유 기간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맨 처음에 원그그헌집 샀을 던그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공사 기간 말고에 처분 인가일까지 이미 2년 비과세 충족하고 그죠 그때까지만 그 기간이 계산한다 되어 있고 다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종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보유 기간 합산해 준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소아분의 경우 종전 주택 및 본인이 소유한 보유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되는 거 그거 쭉다그 어, 대상주택이거나 조특법, 그 감면주택에 해당되는지 그거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또 검토도 해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어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주택자인 경우 취급받은 청산금도 중과세 대상이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다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이 소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경우 취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어 2주택자는 10%, 3주택자 20%. 요건 또 바뀝니다. 지금은 다시 바뀌어갖고, 6월 1일부터는 얘가 20, 얘가 30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를 기본 세율에다가 더해서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 당연히 배제되죠. 중과 이꼴은 장특공 안 되는 겁니다. 공식입니다. 이거는. 중과는 장특공 안 돼.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 됩니다. 다만 2 0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6월 말까지 이거는 작년에 적용됐던 거고 이미 해당이 없고요. 지금 다주택자 중과 주택수 반정시 아래 부동산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축주택의 소유권 이전 고시일 전에 신축주택 이전 고시일 전에 상담하라 해놨죠. 주거용 오피스텔 무호가주택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에, 상가랑 주택 옛날에 다돼 있는 경우, 옛날에 주택이 작으면 주택에 포함이 안 됐지만, 지금은 상가가 더 크고, 주택이 작아도, 얘도 주택이 포함되는 걸로 이제 다 바뀌죠. 어, 요런 거다 주택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된다고 해? 청산금, 그거 아까 기준 일이 요거 양, 청산금 양도일 기준은, 이전 고실 다음날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 요날 현재, 이전 고실 현재, 다른 주택이 두개 있다. 중과된다는 뜻 아닙니까? 중과된다는 뜻. 요 문구를 딱 정리해보면 내가 제일 처음에 몇년 전에 입주권 원조합원으로 비과세 관리처분까지 2년 이상 30년 살았던 집을 이전 곳이 아니 저기 어 2주 기간에 관리처분 난그 시점에 비과세를 홀딱 팔고 나가도 요때는이집 하나밖에 없었어도 이종고실 기준에 아까 기타 등등의 집이 있어갖고 두개세개 개 있다 하면 이종고실 그날까지 다 팔아치우고 없애야 청산금이 그 9억 이하라 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9억이 넘는 경우에 이런 이런 이런 다른 집들이 있다 중가로 청산금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난리 날 사람 너무너무 많겠지요? 5번. 지급받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 0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까 요건을 다 충족을 해놔놓으면 10%도 공제는 해준답니다. 공제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농특세는 또그 감면세액이니까 또뭐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에. 어~ 지급받은 그렇게 어~ 청산금이 법적 요건을 다이제 어~ 충족한 경우에는 어, 10% 감면이 되는데 어~ 이런 그 청산금의 비과세 및 중과세 또 감면 여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제 권리 가액이 분양가보다 더 많아서 어, 환급을 받는 그런 청산금이 생길 때는 어~ 조합원의 그 경우에 당연히 제 상담을 해갖고 야무딱지게 세금을 매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이해되십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되십니까?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 어, 비례율이 너무너무 높은 지역에 그 다음에 감성가도 큽니다. 분양가는 예를 들어 3억인데 내 권리가는 2억입니다. 예를 들면 1억 정도 그 청산금이 발생이 되죠. 그 1억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의 무자라고 해? 예? 제일 처음에 관리처분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원조합은 제일 처음에 취득했던 그 원조합원이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납세의무자 거에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팔았어요. 승계조합원한테 입주권을 이제 샀습니다. 지금 한창 사고 팔고 할 때는 이제 환급금이 거의 확정이 돼 있죠. 일반 분양가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비례율도 이제 확정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언제, 어느 시기에 쭉쭉 보통 지급받냐면, 계약금대 예를 들어 10% 뭐 중도금대 쭉 나누어 받는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입주 전에 이주비 증산할때 그때 한번 정리가 해 받고, 그리고 나중에 입주해가지고 뭐 1년 뒤든 2년 뒤든 조합이 이제 해산을 할 때가 있어요. 입주 다 하고 난 뒤에. 해산할 때 나머지 정산금을 싹 정리해서 다시 그때 청산 받기도 하거든요. 뭐 레전드가 입주한 지 거의 3년 다돼 가는데, 뭐 지금 이제 청산한여 어쩌니 작년에 뭐 그런 말들이 이제 있거든요. 입주한 지가 벌써 2년이 한참 넘었는데도 그렇게도 청산하는데 옛날에는 그 청산금을 완료하는 그 시점이 이제 양도하는 시점으로 봤는데 10년 동안 청산금 지급 다안 하면 10년 동안 양도 안 하는 걸로 보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고시일에 그 다음날 그때를 양도 기준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원래 내가 팔았던 그원조합원그 사람이 그 이전고실 기준으로 2주택, 3주택이다. 그러면 중과세율로 적용을 해서 성산금을 누가 낸다고 해? 원조합원이. 뒤에 내 명의로 환급금 통장이 돈 받은 승계조합원. 입주권 산 사람은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죠? 원조합원이 그거 다 감안해서 피해로 다 녹여서 받아 나갔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상 억울한 사람은 아주 초기에 관리처분 나갔고 막이주 기간에 내감정표가 너무너무 큰 집을 그냥 피 4천에 5천에 그렇게 넘긴 사람 너무 많아요. 원조합원들. 그렇게 팔고 가신 분들 비례율이 200%가 되어서 레이 카운티가 나중에 조그만한집 하나가 있고 뭐 다른 거중간에 하나 더 사있더만 이주택이고 중가로 세금 내라고 해요. 그 세금 누가 내야 된다고요. 그 원조합원이 내야 되는 데 돈은 누가 받아갔어요. 승계조합원이 이렇게 됩니다. 난리 나실 분 한두 분 아니겠죠. 지금 잘 계획 세우시고 어 만약에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현업에 계신 부동산 소양님이 계시다 하면 이거 잘 안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환급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뭐 추가 분담금 윤곽이 나와있는 이런 지역을 중개할 경우에는 안내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물건인지 그거 잘 알아보시고 이전 고시 때는 주택수 잘 정리해서 중과 안 맞도록 단돌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아직 이렇게 어, 이전고시가 나서 청산금이 많이 나오면서 막 이걸 뭐 누가 내니 이렇게 지금 아직 문제가 되어 있는 진도까지 온 구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향후에 어, 이거에 대한 분쟁들도 꽤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에 원조합원 분들은 이 일을 제기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자기가 내게 돼 있고 그게 다 녹여서 피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팔 때는 비례율이 지금처럼 200% 이렇게 확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때 중계를 할 때는 레이카운티만 해도 관리처분날 때는 비례율이 106.1%였어요. 대연산구역은 104%거든요 지금. 이렇게 관리처분이 나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례율이 200% 올라갔다. 이거는 원래 팔고 갔던 원조합원한테는 완전히 곡소리가 날 일인데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하면서 중개를할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에그 원조합원분만 1주택이 아니라면 책임을 따 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인지는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부터 중개하시는 소장님들은. 이제 알고는 알려드려 안되겠습니까 그죠 어, 오늘은 요 내용을 어, 알려주시고 이렇게 검토해 보라고 뭐 데이터도 보내주시고 어, 하셨던 그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말고는 사실은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 소장님, 조정지역 묶인 후에, 어,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뭘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를 유튜브에 꼭좀 올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신 또 사장님이 계세요. 그거 올리려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가 아까 밤늦게, 소장님 이거 국세청 답변 받았습니다 하고 자료가 와가지고, 아, 이게 더 급하다 싶어서 올려드렸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